지금 커피 만드는 그런 바리스타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어, 한번 평소에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배워보러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아직 커피 한 번도 안 내려보신 거죠? 음. 네. 일단 그 기계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 네. 바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샷잔을 잠깐 잠깐 헹굴때만 요럴때만 음, 사용해요 을 네. 얘는 우유를 데필때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번 불사를 해주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거치대에다가 한번 걸어 주시고요 얘는 네. 왼손으로 살짝 잡고 계시면 돼요 이제 저기 반원 쪽으로 가셔서 이제 한번 탬핑을 해 볼게요 수평을, 네, 수평을 조금 잡아주면서 한번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체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어, 어네 맞아요 네. 자, 이제 안쪽에 거치대 한번 잡아당겨서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자요거를 조금 더 오른쪽에다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그렇죠. 네. 간단하네요. 이에스프레소로 이제 뭐. 아메리카나 노뭐 라떼나 뭐. 여러 가지 음료를 다 제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실 건데, 이제 혼자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좋으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진행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네. 이제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쫀쫀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에보다 지금 추출이 더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음...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항상 그래서 일정하게 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해요. 음... 네, 이제 우유 데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거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공기 주입을 해야 되고 롤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아, 좀 어렵... 어려... 이건 좀 어렵다. 네, 맞아요. 이거는 조금 많이 어려워하세요. 아... 자, 이 상태에서 뭐 오른손으로 얘를 끝까지 내려주실 거고요. 됐어요? 네. 네. 네. 자 내려주시고 아... 양손으로 한번 잡아보실게요 그리고 얘를 천천히 내려보내면서 거품을 만들어주고 요정도 만들어졌으면 이제 살짝만 위로 올려서 온도를 높해주시면 돼요 네 요런 식으로 이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요렇게 그 장기포가 없어야 돼요 요렇게 돼야지만 이따가 하트 그릴 때도 아마 잘 나올 거예요 네. 네. 자 이제는 하트 그리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오른손에 이 피처를 한번 잡아주시고 왼손에 저 잔을 한번 잡아주실게요 그림 그릴 때는 얘를 좀 가볍게 많이 풀어주고 네. 얘를 한 45도 기울여서 네. 여기서 잡아주시면 돼요 음. 아, 제가 잡아요? 네손힘 조금만 풀어주시고 네. 안정화를 하고 내려서딱 붙여주세요 네. 오오오오 자, 쭉 지나가면 돼요 우와 배우가 없죠? 오, 리고 같이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혼자 하시면 더 잘할 거예요 아 그래요? 자 한번 때려 볼게요 제 미술적 감각이 좋아가지고대 하실 수 있어요 누드릴까 <웃음> 아까 쌤하고 같이 한... 먹어봤... 어, 네네 셔세요 약간 풍부할 거예요 어, 맛있는데? 맛있,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요번에 제가 샷을 뽑고 스팀을 해서 한번 들여 볼게요 네자 높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좋아요 오 좋아요 자 내려와서 딱 붙여 주시고 자 조금 더 세게 부어 볼게요 자 조금 더 세게 붓고 잠피하고자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웃음> <웃음> 와, <뭐래 이거? 웃음> 자. 와 뭐야 이거 자 요렇게 다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잘 하신 거예요 아예 처음 해보신 거죠? 네 <웃음> 원래 처음 음 하면 은 이렇게 하얗게 그림 띄우는 것조차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지금 잘 해주신 거예요. 지금? <웃음> 완전 모양이... 그렇죠. 지금 막 흐물흐물하게 됐죠. 이게 네, 네,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지나갈 때 얘가 일자로 안 흔들리게 쭉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막 흔들리면 은 그림이 좀 흐릿하게 나와요. 아, 어렵다. 어렵다. 생각보다 조금 어렵죠. 여기서 네. 기울고, 기울고 자, 높이에서 한번 안정화 해볼게요. 자, 뿌려주고 원을 그려주세요. 어 좋아요 자 끊어주고 내려와서 딱 붙이고 자 부어주면서 잠 펴주고 한번 전진해볼게요 자 붙고 잠 펴고 자 앞으로 후진하면 안 돼요 네어 좋아요 괜찮아요 아까보단 나 그렇죠 아까보단 낫죠 <웃음> 뭔가 날카롭게 나왔죠 <웃음> 아 중간에 이게 갑자기 그죠 이게 뭐지? 하얀색이 맞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음, 왜? 맞아요 자 붙고 자 앞으로 들어올리면서 어 좋아요 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네 웃겼다. 맞아요 모양은 지금 이 정도면 돼요 혹시 그 바닐라 라떼를 직접 오, 한번, 한번 뽑아보고 싶으면 네, 네. 한번 해주셔도 돼요 아이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이스, 아이스. 맨날 어, 시켜먹거든요 저 회사에서 아, 네 어.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맛있는데 네. 이거를 좀 덜어도 어 덜어도 괜찮아요. 덜도 네. 덜러... 네. 아, 근데 아까 그 라떼가 네, 맛있었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 요 아, 오히려 아이제. 뭔가 네. 쓰지 않고 네, 좀 부드럽고 달았어. 아, 감사합니다. 오늘 <웃음> 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가지고. 마지막... 어, 네, 네, 네. 내가 만든 커피 이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으니까 좀 여유롭게 그런 차나 녹차 그런 거를 좀 먹고 싶어가지고 티를좀 사러 가면 갈까 해요 근데 여기 바로 걸어서 갈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엔그 아무래도 저희 여기에 왔으니까 그래도 조이차를 드셔보시면 네더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향기 한번 보세요 오 되게 약간 향이 <목소리> 나나요? <목소리> <목소리> 네 되게 좋은, 좋은 향 나왔던데 네 소소한 약간 여기에서소중인 주식을 만드는 전통 종이예요 음, 이런 진짜 예쁘다 되게 잣잔 이요 두 번째 손가락이나 마지막 손가락으로 밑에, 밑에, 룩을 살짝 받치면 아안 뜨거워. 아 역시 전문가의 가르침을. 뜨겁지 않게 잡는다. 역시 제이랑은 다르네요. 저희 멤버 중에 그 제이라는 친구인데, 아차 애들 막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맛있다. 맛있는데? <웃음> 좀 다른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웃음> 네. 약간 그리고 첫 잔보다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이 점점 진해져. 맞아요. 진해져요. 진해져요. 아 맞아요. 네, 오, 아래가더 끼는 게 맞아.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럼 그거랑 그 다음에 먹을 거랑또 맛이 좀 다른 거죠? 네,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웃음> 다행히 근데 보이차가 잘 맞아가지고 응. 다행이다. <웃음> 우리 숙차예요. 거의 매실색깔이것 <웃음> 어. 되게 다르다. 완전 네. 다르구나. 향이 아예 다르지. 네. 약간 고감 음 그런 데서 나오는. 고감에 달라서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 생각나는 장소나 뭐 이런 <웃음> 게 <여기가> 없으세요? 시골... 지골... <웃음> 할머니 집. 할머니 집? 네. 아 근데 전 좀 느낀 것 같아요. 아뭐네 약간... <웃음> 나무 한옥이나 오래된 집. 그리고 그 찜질방에 도 보는 황토방 있잖아요. 거기 가면 비슷한 향이 나고요. 시음할 때부터 같이 먹는 거를 추천하지 않거든요. 다식을 축차는 그 어떤 음식이라면 이것도 다 괜찮아요. 치음도 갖다 준 양갱이 있는데 축차는 가지 않으세요. 약간 팥? 한... 맞아요 맛있, 맛있다 <웃음> 같이 모으니까뭐 술술 들어간 술술 <웃음> 저 세트도 네. 하고 그리고 네. 어... 아까 먹었던 숙차 숙차 요거 요아이네 엔록 차를 사고 제가 또 하고 싶었던 네. 골프를 배우러 왔습니다 골프를 어. 처음 접었는데 아 저번에 옛날에 그 아빠가 잠깐 자세 같은 거 가르쳐 준 적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치는 건 처음이네요. 잘할수 있을지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잡으신 다음에 생각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와. 쳐볼게요 일단 쳐일는 한번만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자, 그립을, 네. 그립 먼저 알려드리시요 네. 이렇게 잡히실 거예요. 네. 안 잡혔다, 이 느낌이 아니다 싶으면 살짝만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오른손.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이 여기, 여기 위에다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주시고, 어. 그렇죠 이렇게. 이거 근 잡을 때는 좀 그래도. 좀 이게 잡을 때, 짧게. 잡을 때는 그래도 안 날아가게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아, 안 돼요? 네, 안 되고, 어느 정도 힘이냐면은 그립만 잡아볼게요, 그립만. 잡으면은 그립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질 정도. 이 정도 힘만 주시면 돼요. 네. 그쵸? 오케이. 네. 쳐볼게요. 그쵸? 자, 어드레스만 비, 아까 거랑 비교해볼게요. 네. 틀리죠. 오. 아까 아까 천 쳤던 거 보면 엄청 얘는 좀 뭔가 엉거주춤하면서 힘이 안 들어가 보이는데 얘는 되게 뭔가 견고하면서 힘이 딱 세게 칠수 있을 것 같은 균형 잡혀 보이잖아요. 네. 스윙이 나가서 쳐도 그냥 저 골프 한번 치고 나왔어요 하는 정도의 스윙보다는 좋으시다. 아, 라는 네. 게 포인트. 네. 뭐 네. 하시겠어요? 네. 네. 아, 백스윙이 그러분 처음 치시 처음보다는 많이. 어요 많이 받아주어요 네. 처음보다는 되게 공 맞는 게좀 그래도 뭐 맞는 느낌이 많이 나시죠. 처음보다는. 네. <웃음> 네 몸도 좀 어떻게 진 거. 저, 오케이. 오이 순서랑 몸통 회전 정도는 기억하시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은 크게 없으시고요. 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가르쳐주셔요 아, 아니, 잘 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제 운동을 좀 했었어서... 아, 그래서 더 빠르신 것 수도 있어요. 네. 많이 빠르신 겁니다. 요좀 열심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한테 배워봤는데 어...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가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어, 조금만, 혼자, 좀만, 조금 더 쳐보고, 그리고, 집에 가려 합니다. 오! 오! 제일 똑바로기 나왔어. 좀만 배우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오! 제일 잘 쳤어. 와! 136 나오는데? 그러니까 140 정도 넘으면 진짜 잘 치, 친... 괜찮은 걸로 말하셨는데, 와. 우와. 우와. 오늘 마지막으로 딱세 번만 치고, 예. 네. 우. 마스터 한번 치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만 하는 걸로. 오늘 브이로그 하러 골프장도 오고 그리고 아까 카페에서 여기 바리스타 그것도 배우고 차도 사고 했는데 아 진짜 원하는 거좀 오랜만에 이렇게 왕창 하는 날이 오게 됐네요. 원하는 거또 원하는 건데 되게 이제. 앞으로 되게 잘 써먹을 것 같아요 잘다 스트레스 푸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더 활동도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훈의 브이로그는 끝 안녕